오늘 영상의 주제는 원대륙 영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풍요로운 채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풍요로운 채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소유한 영지가 있어야 하며 영웅만이 광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세력의 영웅은 농가에서 풍요의 등짐꾸러미를 획득할 수 있고 해당 등짐을 한번 획득하면 한시간의 쿨타임이 존재하며 등짐이 바닥에 떨어지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적대 세력에게 영웅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의를 해야하며 웬만하면 꼬장이 있을 경우에는 풍요 채광은 안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단순히 영웅이 죽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맥에서 얻은 등짐을 작업관리인에게 옮겨서 광물로 교환할 때 꼬장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영지에서 풍요의 깃발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 장소 옆에는 자원감독관 npc가 있고 해당 세력의 영웅은 퀘스트를 통해서 아까 습득한 등짐을 넣어 광맥을 2시간 동안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풍요 채광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 3장이 필요해요. 광맥을 활성화시키면 깃발 주변에 굳게 굳은 광맥들이 빛이 새어나는 원대륙 광맥으로 변해 채광이 가능한 상태가 되며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채광해야 광물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새벽이슬 장비와 생활시간 감소, 주문서까지 사용하는 게 좋아요. 빛이 새어나는 원대륙 광맥은 노동력 20을 소비하여 미확인된 원대륙 광석을 채광할 수 있으며 습득한 아이템은 작업장관리인 주변에서 사용하면 랜덤한 광석들을 3개에서 5개씩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채광하다 보면 대량의 광맥이 나타나며, 광물의 종류가 정해진 등짐 형태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채광하는 지역도 유심히 살펴봐주세요. 이 아저씨가 채광하던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대량 광맥이 터졌네요. 대량의 광맥이 나타나면, 광물의 종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리는 금광석, 구리광석을 먼저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광맥마다 다섯 개의 등짐만 획득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빠른 곡괭이 질이 필수예요 넘치는 광맥에서 등짐을 획득할 때는 한번 채광에 100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등짐을 하나씩 옮겨서 광물로 교환하는 것보단 달구지나 차량을 이용하여 한번에 이동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작업장관리인에게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혼자 가다가 적대세력을 만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다같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등짐을 옮기는 것을 고장하는 이유는 획득하는 광물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노동력 25를 소비하여 등짐을 바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작업장관리인 주변에서 등짐을 들고 분해를 하면 철광석은 130개에서 150개 정도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광물들은 60개에서 80개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풍요 채광은 돌무더기를 채광하는 것보다 광석을 얻는 것이 더 용이하지만 9시간 정도의 긴 쿨타임이 존재하며 고장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세력 채팅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게 된다면 파국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풍요채광으로 어느정도의 아이템을 습득했는지 살펴볼까요? 획득한 광물은 철광석 673개, 구리광석 702개, 은광석 232개, 금광석 184개, 아키움광석 5개이며 경매장 시세로 판매한다면 총 수입은 958골드 89는 21동이에요. 소비한 노동력은 채광숙련도 장인 3단으로 3천이었으며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 본다면 3 1은 96동으로 상당히 높은 효율이 나왔어요. 물론 획득하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현차가 좀 심할 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